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꿈.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일을 하여 성공할 꿈. 험한 가시밭 길을 걸어가는 꿈. 가슴 고생을 다하여 산 넘어 산으로 험한 길을 걷게 된다. 평지 풍파 사고가 생긴다. 숲속을 걸어 들어간 꿈. 견학 작품 수행 독서 등을 나타낸다. 산속을 걸어가다가 동화뱀에게 물리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되고 태몽일 경우 소유자는 크게 출세할 아이를 낳게 된다. 약 어깨에 다이아몬드를 달고 큰 길로 걸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곧 승진하여 중앙으로 옮기게 된다. 입학, 취득,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등의 경사가 있다. 대나무숲 한가운데를 조심해서 걸어가고 있는 꿈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오는 길을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꿈 국가나 사회에 윗사람의 영향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한다.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는 꿈. 그 어머니는 자신의 성적인 면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자를 의미한다. 맑은 내과의 진검다리를 딛고 걸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밝은 희망이 다가온다. 교통, 외교, 무역, 결연, 인연 등이 있다. 정글어를 신고 밀림과 숲속을 걸어가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발견, 발굴, 창의성, 여행. 외저생활 등의 길조이다. 다정한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꿈. 낭만이 숨쉬는 문화의 공간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여행, 출장, 만남 등이 있다. 동상이 움직여 걸어다니거나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 동상의 역사적인 일과 유사한 일에 재연은는 역사적 기록물을 읽거나 연구하게 된다. 동행하는 사람과 따로 떨어져서 걸어가는 꿈. 동업자나 함께 일했던 직원과 결별하게 된. 정신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을 걸어다니며 알밤을 주운 꿈. 뒤늦게 실속 있는 활동을 펼치는 딸을 낳을 태무으로 한 모양처럼 가정살림도 알뜰하게 꾸리고 사회생활도 병행하게 됨. 마주 앉은 사람이 불쑥 일어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꿈. 마주 앉은 사람이 불쑥 일어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조만간 그의 뜻에 따라주게 된다. 그가 나가버리면 그와의 약속은 무의로 돌아간다. 연인과 함께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 꿈. 머지않아 어떤 장애 내지 곤란에 부딪혀서 갈등과 방황을 하게 된다. 사방으로 통한 도로를 보거나 길거리를 거침없이 걸어가는 꿈 명예와 신분이 높아지고 경영하는 사업이 순탄하게 번성 발전하여 행운과 부귀를 얻게 된다 신발이 무거워 걸어가지 못하는 꿈 모든 일이 도중에 중단되고 무척 고통을 받게 된다 실물수가 있다 사아남판을 걸어가는 꿈 몹시 위태롭고 무척 어려움을 체험하게 된다 진태양난 위기가 생긴다 북쪽을 향해 교통수단을 타고 가거나 걸어간 꿈 북쪽은 장애나 곤란 정체, 침체, 수면을 상징한다. 북쪽이 꿈에 주된 테마가 되는 경우 고립된 상황에 빠지는 일, 가정형편의 어려움, 게임관계의 실패, 소년기, 내금 최악에 대한 불안을 나타낸다. 꿈을 꿀때 북쪽이 유난히 강조되거나 북쪽을 향하여 걷거나 교통수단을 타고 갔던 꿈이었다면 당분간 시련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북쪽은 단기간의 역경과 곤란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괴롭겠지만 그 이후 인생의 전망이 열린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 슬리퍼를 신고 길거리를 걸어다니거나 맨발로 도로에서 걸어다니는 꿈 불안한 이성교체나 정부가 생기게 되며 타인과의 구설이나 말썽에 부딪히는 애군이 따르게 된다 빨간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모래밭을 걸어가는 꿈 불타는 정열 속에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유혹을 한다 많은 사람들과 물건이 넘쳐나는 상점 거리를 걸어가는 꿈 사업의 지위 및 재물과 인간관계가 모두 후전 향상되어 번성과 발전이 따르게 되고 물건과 인파가 한산하고 쓸쓸할 경우는 장애와 군란 등 손실을 치르게 된다. 목화 꽃이 탐스럽게 핀기를 걸어가는 꿈. 사업이 번성하고 미혼자는 혼담이 오간다.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꿈. 상대방과 어떤 일이나 직업, 결혼 등을 잘 추진시킬 수 있다. 복수와 나무 사이를 걸어가다 향기에 취해 비몽사몽이 된 꿈. 색다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잠시 황홀경에 빠진다. 산길을 걸어가다 산신령을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귀인과 협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희망찬 일들이 환히 보인다. 입었던 옷을 죄다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길을 걸어가는 꿈. 순간 잘못과 부덕한 탓으로 동네방네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푸른 초원이나 들판을 걸어가거나 한가로에 누워 잠을 자는 꿈. 순조롭게 소망을 이루고 재물이 늘어나게 된다. 쓸쓸한 들길이나 들판을 혼자서 걸어가는 꿈. 심리적 방언과 갈등을 겪게 되고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트러블 내지 결별의 말썽이 발생되며 고독과 방황의 징조이다. 32배우와 같이 걸어가는 꿈. 애정관계로 고민할 일이 발생한다. 호랑이와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꿈. 어떤 일로 인해 귀인을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는다. 상봉, 합의 등의 길조이다.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꿈. 어떤 일의 진도가 빨라지고 분주다사하게 된다. 긴급상황이 발생한다. 아이를 낳았는데 곧 걸어가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작품이 출판되어 시판 또는 광고된다. 저명한 목사와 함께 걸어가는 꿈. 어떤 지도자나 학자와 관련이 있고 감명 깊은 책을 읽게 된다. 만발한 꽃나무 밑을 걸어가는 꿈. 업적, 성과 대화, 독서 등으로 기쁜 일이 생긴다. 모래로 덮인 길을 걸어가는 꿈. 여러 가지로 장애와 고난이 닥치고 집안에 말썽 내지 불어가 생기는 등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옷을 입은 채로 수영 내지 목욕을 하거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 연애에 따른 즐거움이 생기고 대인관계 의환담및 술에 취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오솔길을 혼자 걸어가는 꿈 외로움과 고독을 씹으며 한스러운 자문자답을 한다 홀로 서기 불길하다 본인이 기부인이 되어 검정예복을 입고 대리석 궁전을 걸어다니는 꿈 유산상속 등으로 부기로워지거나 결혼생활이 유복해진다 복수어나 살구꽃이 만발한 곳을 걸어가는 꿈 이성관계를 맺을 기회가 오거나 자신을 자랑할 일이 생긴다 산속으로 누구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면 자기 손을 잡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더욱 불길하게 생각한다. 죽지 않으면 중병을 앓는다. 큰 고목 위를 평지같이 걸어다니는 꿈. 자신의 일거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여러 사나 기관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도인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꿈. 자신의 주변에서 스스로 돕는 자가 생기고 이래 큰 성과를 얻게 된다. 자기가 탄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채찍질하면서 걸어가게 하는 꿈.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학업 등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좋은 방법으로 본 궤도에 올려놓게 되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다. 파리떼가 길에 무수히 붙어 있어서 자신이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는 꿈. 자신이 계획 중인 유인물이나 책자가 널리 알려지며 파리들이 모두 날아가 버리면 크게 좋은 일이 생긴다. 짐이나 아이를 얻고 걸어가는 꿈. 지금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일이 힘들다는 암시. 맑은 박물 위를 걸어다니는 꿈. 지도자가 되어 바른 길을 가게 되며 큰 대업을 성취해 입신 출세함. 넓고 깨끗한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꿈.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고 하는 일이 순탄하게 성취되며 안정과 영어가 따르게 된다. 넓고 반듯한 길을 가면 행운과 안정이 찾아오고 비좁고 구불거리거나 험준한 길을 애쓰며 가면 손재 및 사업의 실패와 고난 등 액과가 따르게 된다. 무릎이 아파 걸어가지 못하는 꿈. 직업이나 의지할 곳을 잃게 된다. 진창길을 간신히 걸어가는 꿈. 진창길을 간신히 걸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 처음은 비록 험난해도 갈수록 길이 좋아지면 어려움은 겪지만 끝내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다. 대문을 나선 처녀가 공동묘지나 산으로 걸어가는 꿈. 진행 중이던 혼담이 성사되거나 취직을 하게 됨. 동호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길을 걸어가는 꿈. 집안일이 안정되고 사업이나 소망하는 일이 순조로이 성취되며 화목 관성의 평온과 기쁨이 따르게 된다. 처녀가 대문을 나서서 산 또는 무덤으로 걸어가는 꿈. 취직, 결혼 등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활짝 핀 거리를 걸어가는 꿈. 친구나 애인과 같이 공원이나 자연이 숨을 쉬는 공간에서 멋과 낭만을 즐기며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만남, 파티, 여행 등이 있다. 농강 등이 얼어붙어 있는데 그곳을 걸어가는 꿈. 타개하기 힘든 어떤 일을 추진시키게 된다. 땅속을 걸어다니거나 헤엄쳐가는 꿈. 탐색, 연구. 지하활동 또는 회사나 관청 내부에서 성공을 거둔다.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오솔길을 걸어가는 꿈. 태몽으로 폐하가 장차 명예로운 성공을 거두고 부기로워질 것이다. 아이가 집안의 명예를 빛내게 될 것이다. 숙내일만 입고 걸어 다니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불안하거나 동업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벌거벗은 몸으로 고향이나 집으로 걸어가는 꿈. 하는 일이 곧 마무리되거나 문제가 해결된다. 평소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잘 걸어다니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에 성공을 거두어 명성을 날리게 될징조 룬코트를 입고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꿈. 하루 온종일 동서남북으로 분주다사하다. 돌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을 맞고도 태연하게 걸어가는 꿈. 학회 또는 언론계 등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 우체부가 가방이 열리도록 가득 편지를 담아 걸어가는 꿈. 한동안 많은 편지를 받게 됨. 한없이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꿈. 한없이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게 되거나 또는 법이나 법규를 지켜야 할 일이 생긴다. 초롱불를 들고 밤길을 걸어가는 꿈. 협조자, 은인 등을 만나 일이 잘 추진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동호조상의 누군가가 아기를 얻고 걸어가는 것을 보는 꿈. 호주나 윗사람 또는 직장의 상사 등이 병들거나 사업상 고통을 받게 된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쪼그령에서 걸어가는 꿈. 회방, 질투, 경쟁, 난관 등의 어려움을 치르게 돼 흉몽이다. 물 위를 걸어다니는 꿈. 흉하고 재수가 없음. 걸어가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